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지난번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정리가 잘 안될 때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생각을 정리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와의 기억을 단칼에 잘라내고 싶은 분들이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 상대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는 그 상대와 계속 오래 가고 싶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밀어냈다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서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쨌든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를 잡는다고 해도 그가 잡히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어쩌면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비워내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어됐든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이 있어서겠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려 봤을 때 그가 분명 나를 열심히 사랑해줬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나도요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거든요 처음에 그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잘해줬잖아요 마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요 달콤한 이야기도 속삭이고요 선물도 전해줬어요 재미있는 데이트도 늘 준비했고요 그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나는 믿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게 참 아름답고 예쁜 추억인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요 나라는 사람을 원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나를 쟁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해온 거거든요 정말 나를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요 그 사람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요 내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그걸 보면서 자기가 기쁘니까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나와 데이트를 하면서 그가 즐거우니까 온통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나한테 해왔던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나는 사랑이라고 착각한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랬던 그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면요. 분명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공격해서 그런 이유로 나하고 헤어지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나에게서 떠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떠나면 너무 속보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찾아서 나에게 떠날 이유를 제시해야 마지막에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분명 내가 그런 부분을 좀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안 받아준다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사람에게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뿐이니까요 내가 바꾸고 고친다고 했다면 그러면 안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떠나게 된다면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분명 충돌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호소에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가면서 자꾸 밀어낸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어찌됐건 어떤 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게 맞겠죠 만약 그가 여전히 날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몹시 아프고 괴로운 이런 순간일 때 자기 감정보다는 내 감정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주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경우보다 더 나쁜 사람이거나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혹은 마지막엔 그렇게 모질게 해서라도 나를 배려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 모든 상황들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희생이 되는 건 동일하고요 나는 분명 그 사람을 잡아보려고 내 부족한 부분들을 제시했고요 내가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한번 지켜볼 생각도 없고요 체크해 볼 겨를도 없이 나를 마구 밀어내고 있다면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자기 복을 자기가 찬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게 맞겠죠 그때부터는 분명 내가 확실히 이 사람보단 더 나은 사람이고요 내가 조금 더 아까운 사람이니까요 훗날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내가 단지 필요해서 다가오는 걸 수도 있겠죠 내가 그리워져서 다가오는 게 맞을 거고요 내가 보고 싶어서 다가오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는요 지금처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늘 그랬듯이 자기 마음에서 원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거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너무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 건 좋은 방향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 상대가 나에게 돌아올 일이 없을 거라고 내가 이 사람을 확실히 지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면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팩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잡고 싶은 것도 요 사실 그 사람은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어찌됐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나한테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왔는데 나는 그 사람의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맞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 상대방을 딱히 원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불쌍해질 필요도 없겠고요. 그 사람도 또 나도요. 그냥 우리는 이기심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심을 제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심을 제대로 활용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괜찮은 상태가 된다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요. 굳이 상대방을 자꾸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내 상대방을 불쌍하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부족해서 차인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날찬게 아닐 수 있다고요 그냥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다 그렇다고요 여러분들도 요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죠 냉정하게 제대로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잊고 싶으시다면요 어설프게 감정들을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실 거면요 한 번만 세게 아프세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행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